전 150강째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오 에 가서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수, 바, 사도 바울이 강설하는 내용입니다. <웃음> <웃음>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웃음> <웃음> 어, 신약성경 209쪽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반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비시디아 안, 음, 저희가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관 손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돼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땅 일곱 족 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다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내가 나를 누구로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주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어, 오늘 너를 낳았다 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대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 즉 너희는 선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에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웃음> 바울과 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 중두 번째로 도착하여 거쳐, 거쳐간 곳이 버가 지역에, 거쳐간 그 버가 지역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누가가 이것을 쓰는 것은 마가 요한과 관계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웃음> <웃음> 버가 <웃음> 어... 버가에 이르러서 마가 요한이 이제 그들 일행 중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내용을 소개하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바보섬에서 지금 음그 이제 아탈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반빌리아 지방의 아 지중해 남부 지역이죠, 그저저 터키 남부 지역인데 그 아탈리아 지방의 그러니까 아탈리아 항구에다 대고 그 다음에 이제 버가로 올라가게 됩니다. 버가가 조금 내륙으로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당시 해적들이 많아가지고, 그쪽 그 내륙에다가 그 도시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버가도 굉장히 그큰 도시라, 어 거기 뭐 원형 경기장도 있고, 뭐 여러 이제 신전들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그런데 있었어요. <웃음> 이건 사실, 바보에서 아탈리아까지는 키로수가 한 270km 정도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 그한 열흘 정도 가는 거리에요. <웃음> 굉장히 먼 거리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살라미에서, 저희, 그, 저기 그, <웃음> 그 구부로 섬을 관통해가지고, 저기, 바보로 오잖아요. 그 거리도, 한 200km 이상이 됩니다. 실제 거리는 140km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산길을 꼬불꼬불 꼬불꼬불 가서 그 바보항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키로수는 20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하루에 뭐한 20km씩 걷는다고 보면 거기도 꽤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 전에 이제, 실루기아에서 이제 살라미까지 오는 그 거리도 한그 200km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지금 버가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고생이 있었어요. 마가 요한 이 젊은 사람이 사실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생각들이 빨리빨리 돌고. 뭐 이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제일 최최 최, 최선의 방법을 취해가지고 뭐 주의 일도 하려고 했을 것인데 아무튼 그, 그 우직하게 바나바와 바울은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서 그렇게 그 아주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웃음> 버가에서도 버가에서 BCD 안디오까지 가는 것도. 거기도 200km, 직선 거리는 한 160km 정도 되는데 거기도 220km 정도 된다고 봐요. 그것은 어, 또 그냥 평지의 길이 아니고 그 알프스 산맥처럼 이렇게 넘어가요. 타우로스그 산맥이 그 동쪽에서 이렇게 그 서쪽으로 이렇게 <웃음> 약간 뻗어 있고 그 위에는 이제 구릉지대고 그리고 서쪽에도 이제 그, 뭐, 약간, 그, 높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고 그러면, 거기도 한참 가야 됩니다. 그냥, 그 강도가 나타날지, 뭐, 뭐, 뭐, 무슨 위험이 나타날지, 뭐, 강도의 위험, 또 뭐, 강들의 위험, 또 그런 얘기를, 그,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렇게 써놨는데, 온갖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어요. 사실 근데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오까지 갈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돌아가는 길입니다. 서쪽으로 이렇게 그 길이 나 있는 게 있는데 굉장히 돌아가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냥 그저 산을 넘어가자고 한 거거든요. 아무튼 그뭐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저런 노인 애들 쫓아다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들게 왔고 앞으로 갈 길이 막막한데 한분 여기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것이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제가 여기다 발췌해 놨는데 뭐 사역의 중심이 바나바에서 이제 바울로 옮겨가고 뭐 <웃음> 이방인 전도 를 위해서 또 이렇게 행보들이 지나가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약간 이제 불편하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게 돼요. 마가요한. 마가요한은 마가 요한은 다시 뭐 이제 <웃음> 구부로로 갔는지. 근데 실제 그 바보에서 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바보에 가보면, 지금 바보에 가보면, 바울 채찍교회라고 있답니다. 바울 채찍교회. 바울 채찍교회. 바울이 거기서 이교도들한테 채찍을 맞아가지고 고생을 한, 실제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뭐 산의 위험, 그런 이교도들의 위험,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 버가까지 왔는데, 또그 앞에 엄청난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이거 도무지 가다가는 죽을 것 같다. <웃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웃음> 그래도 아무튼 저는 돌아갔습니다. <웃음> 나중에는 뭐 이제 이 사람이 또 바울과 아주 같이 친밀하게 또 사역을 하는데, 아직 지금 아직 젊었기 때문에, 잘, <웃음> 그, 이제, 나이 먹은 그 바나바나, 바울의 속내를 다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웃음> 아, 이제 누가는 곧바로 BCD의 안디옥에서의 일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강설한 내용을 누가가 처음으로 소개하는데 물론 바울의 강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그의 고향 다소에 가서도 보음을 증거했어요. <웃음> 그리고 그렇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바울이 설교한 걸로 기록된 것은 오늘 본문이에요 <웃음> <웃음> 우리가 이제 금방 읽으며 확인한 바가 있지만 바울의 강설은 오순절날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강설하고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스테반이 이제 돌 맞아 죽고 바울에게 돌 맞아 죽을 때 했던 강설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웃음> 바울 자신이 이전에 자신이 주도하여 죽, 죽였던 스테반의 강설을 들었을 것이고 회심 이후 그렇게 강설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했을 것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모든 어, 제도나 형식, 절기, 뭐, 이제, 모든 형식, 그런 것들이 다 그리토의 사역을 예표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거, 하나님, 위 하나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회복해 가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이제 그리토에게 성취됐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그, 그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저를 죽였다. 근데 그것조차도 또 구약에 예언된 것이고, 그, 하나님의 크신 작정 가운데 그런 게 허용이 된 거죠. 허용이 된 다음에, 이제, 저가 죽었지만, 그렇게 뭐 빌라도의 손을 빌어가지고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아, <웃음> 바울이 이제 그 버가로 간 까닭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그 구부로 섬 수도인 바보에서 바, 배를 타고 밤빌리아 지역에 버가로 갑니다. 저들은 아탈리아 아, 그 항구에서 배를 내려서 내륙으로 19km 떨어진 이 지역으로 갔을 것입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 남부지역으로 지리적으로는 작은 곳이었는데 서쪽으로는 루기아의 산맥들이 자지하, 자리하고 있었고 북쪽으로는 비시디아의 그 구름지대가 놓였으며 동으로는 타우로스 산맥이 있어서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그런 지리적인 영향에 따라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웃음> 근데 그 사이 사이에 그 도시들이 있어요. 버가를 지나가지고 비시디아까지 가는 그 도중에 그런 데가 이제 다 가난한 그런 도시들이 마을들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여 효과를 거두기에 매우 유용한 지역을 어,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누가는 저들이 여기서 별로 전도하지 않고 나중에 1차 전도행을 여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러서 도를 전하였다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저들이 이곳으로 왔나? 그것은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었는데 구보로가 바나바의 고향이고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성신의감동하에 우선 그곳으로 갔고 또, 이쪽으로 온까닭도 바울의 고향이 이쪽이고, 또 이쪽을 거쳐 땅끝으로 여겨지는 서쪽으로 서쪽으로 나, 나아가기가 어 쉬웠기 때문입니다. 음. 제가 이제 터키를 갔을 때 버스, 리무진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코니아라고, 이고니언이죠. 지금의 이고니언인데, 그 코니아라고 하는 데서 그, 이, 이지밀. 지금 옛날에는 에베소가 항구였는데 지금은 거기가 자꾸 메꿔져가지고 이지밀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 항구가 됐어요. 거기까지 그냥 그 고원지대로 이렇게 평지입니다. 뻥 뚫려 있어요. 로마로 가는 그런 그 길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 이게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시드의 안디옥을 간게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게 그 산맥을 넘어가지만 <웃음> 거기서 이제 땅 끝까지 나아가는데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웃음> 그런데 왜 여기서 바, 바나바와 바울의 수장자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나 돌아가게 되었는가? 뭐 아까도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웃음> 아무튼 힘든 전도 여행에 있어서 바울과 의견 충돌이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예루살렘 출신인 마가 요한에게 있어서 생명을 내놓고 여러 위험을 통과해야 하는 일이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웃음> 아무튼 마가 요한은 그들을 버리고 자신의 갈 길을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갈 길로. 이게 오늘 이 강서를 제가 다 못할 것 같은데요. 그, 그런 의미에서 이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 <웃음> 23절부터 28절까지 저희가 그리토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 0에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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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신의 인도를 따라서 나가는데 굉장히 우직하게 우직하게 나갔어요. 무슨 인간적인 계산을 해가지고 그 전도여행을 간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닥쳐도 다 감내할 생각으로 믿음으로 감내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웃음> 그런 것들을 마가 요한이 참 <웃음> 젊은 마가 요한이 특히 또 도시 출신인데 에, 도시 출신인데 그런 걸 감내하기가 참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그러나 이제 이후 기록을 보면 마가 요한은 교회에 아주 유용한 그런 요긴한 인물이 됐습니다. 골로새서 4장0 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그것이 다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순교하기 직전까지 이제 같이 있었던 그런 인물이에요. 처음에 젊었을 때는 이제 자기 생각에 조금 갇혀가지고 어 이렇게 떠나갔지만 나중에 이제 합세해가지고 아주 주일에 의 충성되게 살아갔다 그 정도 이제 이해하면 될 겁니다.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온 일행은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습니다. 이게 버가를 거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왔다. 이게 그냥 반 반절도 안 되는데 사실은 220km를 그 산을 넘어서 걸어간 거예요. 엄청. 사실 이전에 그 행보도 보면 나중에 뭐 우리가 그런데 가볼 기회가 있을래나 모르겠는데 그거 보면 그. 그들이 걸어갔던 길이, 뭐, 바울이 한 2만키로 이상 그 걸어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믿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렇게, 아, 엄청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걸알수 있어요. <웃음> <응>. <웃음> 네, 그래, 여기 와서도 이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장으로 갔습니다. 디아스포라들이 이제 흩어져가지고 유럽의 여러 지역으로 퍼져 있었는데, 뭐, 저기에도 살라미에도 유대인 회당이 여러, 있었어. 거기서도 증거했고요. 사실, 그 가는 곳곳마다 그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어요. 뭐, 그, 구부로 섬에는 구리광산이 있어가지고, 그, 그 일을 막 관련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많이 와 있었다고 하는데, 아무튼. <웃음> 그 아직은 뭐 성전은 파괴되기 전이지만 이제 일찍이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은 다 파괴됐고 그 뒤에 스루바벨 성전이 세워져가지고 지탱되고 오다가 헤롯 성전이 이제 막 지어지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웃음> 보통 때 그럼 매, 맨날 거기 올라가서 제사 드리고 뭐할수 없으니까 늘 이렇게 회당에서 모여서 그 신앙의 신앙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웃음> 그런 곳에 갔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읽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어, 식으로 회당이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웃음> 그래서 여기 이제 회당장의 말씀을 읽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증거를 한 거죠. <웃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BCD 안디옥은 버가에서 산을 넘어 북쪽으로 160km 지나 있는 도시였습니다. 해발이 타우루스 그 산맥은 한 2,000m 이상 다 되고 그 위에 그 BCD 안디옥도 그 굉장히 우리나라 개마고원처럼 이렇게 높은 고원지대 1000m 이상의 고원지대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헬라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데 마그네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마, 마게도니아 지역 중 하나인데 <웃음> 거기 이주민들이 이곳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갈라디아 중에서 남반부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정치 아, 이곳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는 부르기아에 속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굉장히 융성해 가지고요. 당시 10만의 인구가 있었답니다. 10만의 인구, 굉장히 큰 도시죠. 지금은 뭐한 2만 정도의 얄밭이라고 얄밭이라는 그런 도시로 축소됐는데 바울 당시에는 10만의 그 사람들이 살던 그런 도시였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뭐 이제 아우구스투스 신전도 있었고 원형극장도 있었고 당시 인구가 이제 그렇게 많았고요. 지난주에도 생각했지만, <웃음> 이방인 전도하러 간 사람이 왜 자꾸 유대인들에게 나갔는가. 그것은 우선 효과 면으로 봐도 그들과의 접촉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길을 여는 것이 더 합당하게 여겨, 합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전에 하신 방식대로 하신, 어, 하기 위한 일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도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늘 성신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었으므로 성신께서 때를 따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할 때다살펴보아서 아는 일이지만 포로 이후 각지에 흩어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회당을 건설하고 말씀 중심의 예배 생활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멀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 중심의 회당을 그들이 사는 각지에 세워서 안식일을 지키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 회당 예배 순서를 보면 쇠마가 있었어요. 그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쇠마라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 기도 의식이 있었고 모세오경 중한 부분과 선지서중에한 부분을 택하여 읽었는데 그것을 해설하여 강설하는. 순맨 마지막에 축복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여기 그 기도문은 어그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웃음> 그 다음에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회당장이 라비처럼 보이는 방문객 바울에게. 권고의 말을 요청하였는데 그것이 예배 순서에서 어느 부분인지를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라도 회장장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그런 일은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여기서의 일도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복음전도와 관련해서 주의 인도를 생각하고 있어야 기회가 주어지면 이렇게 준비된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설사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그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웃음> 어쨌든 바울은 회당장의 요청에 따라서 거기서 모인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설을 했습니다. 손짓을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히브리인들이 말할 때 습관이 그러하고. 또 가슴 뜨거운 정서 때문에라도 그렇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강설 내용은 아마 전부가 아니고 요약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읽자면 천천히 읽더라도 몇 분이면 다 읽을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강설은 사도행전에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강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루스트라에서한 강설이고 있 그다음에 아데네, 아테네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한 강설이 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언덕 위에 있는 그, 그 아레오바. 그러니까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곳은 더 높은 곳입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보면 거기서 이제 사도행전 17장에 강설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언제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듣는 자들의 대상에 따라서 약간의 형식을 바꾸어서 강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강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중에 경건한 자를 대상으로 강설을 하는 것입니다. <웃음> 일어나 손짓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모은 후에 자기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면서 그 강설을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강설한 내용의 구조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 나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16절로 25절까지인데 <웃음> 구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개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오시면서 그 궁극적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구약을 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어, 봤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그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습니다두 번째 부분은 26절로 37절까지인데 그렇게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것도 성경에 예고된 일이 응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것을 본 증인들이 지금 이제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다시금 그에 대한 내용들을 구약의 근거에서 <웃음>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제 38절로 41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바울 자신이 그 그리토에 의한 죄사함의 복음을 <웃음> 증거한다고 하면서 결단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오직 그리토 중심의 설교를 구약과 예수 그리토의 개시를 통해서 증거하고 거기에 이제 결단을 요청하는 그런 강설 내용이 된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강설의 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에 했던 강설과 맥을 같이하고 세반의 강설의 틀과 아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럼 이 강설의 주제가 무엇인가? 강선의 주제는 성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한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웃음> 그다 예고돼 있다가 때가 돼서 때가 차 가지고 오셔 가지고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그 아담 안에서 타락해가지고 사그 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주님이 내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그 일을 계획하시고 미리 알리시고 계시하시고그래고 때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셨으니까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아니에다 그게 유일한 복음이 되고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또에 대해서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볼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청년 예수가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또 중보자로서 참 사람이 되신 분이시에요. 분이셔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만 참다운 구원의 도리가 들어 있고 그분 안에서만 참 참된 기쁨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웃음> <웃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나 유대인을 향해서나 오직 복음은 그 <웃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무슨 인간적인 설득이론이나 다른 희한한 구원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 기초한 성경에 근거한 유일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뭐, 어, 뭐 의사로서의 예수님 뭐 법관으로서의 예수님 예뭐 뭐 예술가로서의 예술님, 뭐, 뭐 상담자로서의 예술님, 그런 것은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붙인 말들인데 그거는 너무 지엽적인 내용이고 부분적인 내용이에요. 전체적으로는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권한받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다. 그것 아니면 이 세상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뭐 구원의 도리가 없는 거죠. <웃음> 각 사람의 형평과 사정은 다 다릅니다. 주관적이고 부분적인 현상에 대해 치료하기 위해서 한없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타락의 현상 속에서 모든 인간들에게 바울은 과연 복음이 될 만한 내용을 여기서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웃음> 그, 뭐, 그, 구부로 섬에서도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증거했을 때, 이거 분명히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고요. 바보는 우상의 도시 아니에요. 특히 그 바보, 아프로디테가 뭐 저기 바보 섬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아프로디테 그 여신을 섬기는 그런 그 신전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완전히 신화적인 세계 속에서 이게 히브리인의 그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계시의 내용을 증거하도록 한 거죠. 이런 바울의 그 강설 구조와 주제와 대조에서 오늘날 그 복음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은 어떠한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도 유대적 상황, 헬라적 상황이 다 있었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님을 소개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도. 지금도 이교도들이 추구하는 것들 <웃음> 또어 그럴 땐그 그럴 때는 로마 가톨릭이나 또그 외에 뭐 여러 그 유사 그리스도들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 두고 지금 이거 인본주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속에서 어, 이런 강설 복음 강설의 내용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깊이가 있고. 이제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의 내용이 아주 값싼 구원의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형통하고 잘 살고 그 네? 정도 네? 사업이 형통하고 건강하게 잘 살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 열심히 헌신해가지고 복 받고 편안하게 장수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복음으로 알려져 있어요. 바울의 행보를 보면 절대, 그, 그런 게 나타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리토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존재로서, 그, 그 여전히 그 적대 세력들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된 그 인간상과 사회상을 증거한 거죠.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신을 의지해서, 어, 당대 그, 여러, 어, 안 좋은, 열악한 그 종교적 환경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냥 어 이것저거 다 떼어 놓고 성경만 가지고 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웃음> 깊이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리고 본질적인 복음을 <웃음> 어 말하지 않고 단순하게 자기 행복과 아니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현상 그적인 <웃음> 그 내용들이 이 예, <웃음> 깊이가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복음이 없고 그리고 본질적인 그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단순하게 자기 행복과 아님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현상적인 내용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웃음> 현실적이고 지엽적인 그 문제에 매달려서 영원한 복음을 간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여기 있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실로 내세의 복음을 말한다고 하여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많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 모든 죽음에 이르는 고통, 죽음의 고통을 헤어날 길이 없었잖아요. 근데, 보고 안에서 그걸 다 자유를 얻어가지고, 이제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자아가 아주, 그리 도 안에서 자아가 확실하게 된 거예요. 정체성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가치관이 우리가 이제 지난, 그, 공부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는데, 그 가치관, 수율에도 공부했지만, 그 가치관이 확실하게, 예, 바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에는 뭐, 어,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뭐, 그 파산하고 이러면 참, 참,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결과로서, 그, 그런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몸에 지는, 지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하면, 그, 번영의 신앙, 행복, 그, 세속신학, 인본주의 신학에 까딱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절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그, 아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서 더 자세히 봤지만, 그런 위경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기쁨으로 주의 복음의 증거자로서 역할을 다 한거죠. <웃음> 이 교회의 아로서 살아간다는게 뭔지 현실적이고 지역적인 문제에 매달려 갖고 그냥 간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교회 다니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웃음> 실로 내세의 복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현재적 천국을 못 누린다면, 그거는 참 무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약의 개관 내용, 예수 그리도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결단을 요청하는 내용.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그가 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날 어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머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